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스트핸드 대표이사 김동진입니다. 어, 코로나인 관계로 여러분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뵙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사실 좀 자료를 더 풍성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그간의 노하우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릴 생각으로 좀 자료보다는 말씀을 잘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어,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더 준비를 잘할걸 이런 생각도 있긴 한데 그래도 또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해주시는 것들도 답변을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제가 스타트업의 초기 투자 노하우라는 타이틀로 어,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초기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초기 투자는 흔히 얘기하는 뭐 시드 펀딩, 시리즈 A, 시리즈 B, C, 프리 IPO 뭐 이런 단계에서 엔젤 투자, 시드 펀딩, 시리즈 A까지가 저는 이제 초기 투자의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기 투자까지가 아, 파일럿 테스트로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비즈니스의 구조를 어느 정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 것이 결과를 나타내서 그 결과를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단계가 초기 투자 이후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직까지 본인들이 이제 회사를, 회사를 설립, 설립하시고 나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판매하고자 하는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장에서의 검증이 어좀 테스트가 아직 되지 않은 기업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에 가깝습니다. 일단 저 그래프는 이제 제가 이제 아래에 출처는 명시되어 있는데 어 책에서 따온 건데요. 어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맨 처음에 투자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이제 시리즈 A나 시드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사실 투자 유치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어 시드와 시리즈 A를 제가 이제 두 군데 회사에서 총 10개의 VC로부터 총 다섯 번의 투자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경험한 결과로는 시드나 시리즈 A까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신다면 시리즈 B, C 뭐 이런 단계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시리즈 B, C는 이미 살아남고 검증된 회사들이 한번더 투자를 받는 거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사실은 시드나 시리즈 A가 왜 쉽다고 얘기하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회사들이 처음에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본인들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할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사실 조언을 구하러 오거나 또는 이제 VC 분들께서도 가끔 이제 저희를 피투자 회사로서 본인 저희 회사와 연관인 회사의 IR에 참여시켜 주시고는 하시는데 대표님들이나 또는 이제 초기에 창업 멤버 분들께서 오셔서 IR을 하시면서도 본인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접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어, 잘 전달을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어,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시지가 그것이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주장이 명확하게 디파인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이미 혼란을 좀 많이 느끼십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서 좀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그래서 먼저 그것을 준비하고 사실은 이제 i r 에 임하셔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IR을 시작하시고 VC분들을 만나시다 보면 이미 그 구체화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전달 때문에 그 VC분들도 어, 다른 VC한테도 소개해 주시기가 어렵고 이미 그리고 기회를 날리신 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투자를 받는가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하셨으면 어, 아무리 늦어도 18개월 안에는 그팀 안에서 확실한 비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을 갖춘 다음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투자를 유치한다는 라 것의 가장 큰 의미는 제도권 은행 같은 데서 구할 수 없는 자금을 융통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투자를 이제 자본을 가지고 스케일업 할수 있다. 그냥 사업에 임했을 때보다는 자본이 있다라면 속도를 낼수 있어서 그 속도를 내는 것을 도와준 주주에게 금전적 보상을 환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투자를 왜 받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어, 저한테 사실 이제 대학생 분들 중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투자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좀 불분명할 때가 많으세요. 예를 들면 요즘 이제 뭐 HMR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핫하니까 밀키트를 만들고자 하시는데 제가 자금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어, 대구 꿀떡을 예를 들어 만들기 위해서 총뭐 2천만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2천만 원 때문에 V씨에게 가서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V씨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전체 파일을 가지고 그것을 2천만 원씩 누구한테 투자를 한다? 그거는 리소스가 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낭비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피투자 회사들이 찾아오는데 누군가는 2억을, 누군가는 20억을, 누군가는 2천만 원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2억 또는 20억을 투자 받고자 하는 대상을 잘 골라서 10개 선정하는 것이 2천만 원을 투자 받고자 하는 대상 100개, 1000개를 찾는 것보다 인적 구성 비율에 훨씬 더 유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받고자 할 때는 본인들이 명확하게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스케일업 할수 있는 포인트 현재 아이디어는 있고 팀은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단기간에 유치할 수 있는 자금이다. 이럴 때 사실 투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 네트워킹이나 어떤 그엑셀러레이팅의 포인트에서 투자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어, 이런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그게 이유라고 하신다라면 요즘은 접근을 차라리 정부 사업에 지원하면서 멘토링도 받으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어떠한 교육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펀딩을 유치하셔도 어, 늦지 않습니다 그것도 18개월 안에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부 프로그램은 길어야 1년이고 어, 짧은 건 6개월 짜리도 있는데 그 안에 이미 네트워크는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 좀 전에 했던 얘기에 연결선사이긴 한데 왜 투자 받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팀 내에서도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로 그 투자 자금을 가지고 어, 예를 들면 또 이러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 라는 기업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업체를 오픈을 하셨죠. 하고자 하는 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일인 경우는 사실은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직접은 아니어도 간접 경쟁자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어, 심지어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어떤 그런 배달 기업들도 기존에 그러한 것과 간접적으로 경쟁한 업체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중국집조차 자체 배달을 했었죠. 간접 경쟁입니다. 근데 그 경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만약에 저희가 스타트업으로서 생각하는 속도로 접근을 한다면 이미 그러한 어떤 전략의 방향성을 따라 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속도를 올렸을 때 전략적으로 직간접적 경쟁자들이 따라오는 것을 어, 이겨낼 수 있다. 그럼 또 사실 투자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왜 투자를 받는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정리해놨는데 어, 첫째로 이제 경쟁 상대를 밀어내고 승리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성립할 때 받으셔야 되고 기존 제도권에서의 초창기에 투자 유치가 힘들 때 그럴 때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그, 그 회사가 또 굉장히 유니크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이미 있다 모델이 너무 특수하거나 대표가 이미 뭐 인지성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것을 굳이 돈이 필요 없어도 받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8년 가까이 사업을 정말 잘해 와서 지금 뭐 이름을 얘기한다면 누구나 아시는 그런 의류 플랫폼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처음으로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회사에 사실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금이 필요다 필요 없다라고 해서 자금을 계속 안 받는다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 내냐면 그러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경쟁 상대를 찾는 행위로 VC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아무리 선점적지에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 회사 입장에선 사실 또 방어할 수 있는 모드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초기 기업에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 중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나는 기술적 자원이 있으니까 물적 자원을 가지고 현금은 필요 없지만 R&D를 할 거니까 투자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또 누가 알고 찾아오십니다.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뭐 인텔리전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창업을 한다 그래서 투자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싫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 지금은 돈이 필요 없다. 근데 이러한 관심은 사실 활용하시는 게제 생각엔 맞습니다. 그래서 어 투자를 받는 이유 중에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액티브하게 본인이 서칭하는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저는 그분들에게도 투자를 받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실제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스텝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의미한이라는 어 이제 두서가 전, 어 섞여 있는데 유의미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 창업하는 사람한테 유의미한 것도 사실은 유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VC한테 전달이 되려면 당연히 시장에서 유의미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는 경제활동을 하는 이 시장 논리에서 유의미한 사업 목표를 찾는 게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소셜 임팩트나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것도 사실 유의미한 게 맞습니다. 사회에서 보편적 가치로 자본이나 경제활동을 행함이 위해서는 유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사업 목표이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로는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회적 기업의 논리로서 투자를 많이 받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용 하시면 요즘 드는 생각은 만약에 시장의 대부분이 포화상태에다가 뭐 독점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나 이런 기업이 있다 차라리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평소에 뭐 사회적 가치에 관심이 없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경영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라면 아무리 이제 돈의 흐름을 쫓아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코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이 아니라서 저는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없는데요. 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닌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사실은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녹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이미 사실 v c 의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사업 목표를 정하셨을 때 이미 팀이 있으면 좋은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 사업 목표에 맞는 팀을 안 갖고 계십니다. 어, 예를 들어 뭐 화장품 사업을 한다고 오셨는데 어, 대표님이 상경계열 출신에 화장품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어, 이제 본인이 사업적인 비전만 갖고 오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VC로서는 이것을 그러면 어디서 생산하고 어떻게 마케팅 활동인가를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그런 말씀 하시죠. 요즘 너무 생산이 잘돼 있으니까 OEM을 맡길 것이고 마케팅도 에이전시 많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 투자자 입장에서 굳이 이분이 아니어도 되는 겁니다. 이 돈을 투자할 곳이 똑같이 에이전시를 쓸수 있고 생산처 OEM을 할수 있으면 이분이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디펜스 논리가 사실 그 사람들 중에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헤드 디렉터 역할을 하거나 관리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팀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 무조, 물론 이제 1인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만 1인 기업 중에 사실 투자를 처음부터 받는 회사도 거의 없고요. 팀이 있어야 된다. 관련된 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 엔젤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엔젤 투자는 지분적 가치에서는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엔젤 투자를 받았던 기업 대다수가 굉장히 어좀 낮은 가치의 뭐 자금을 좀 융통을 하고 뭐 때로는 10% 이상의 그 엔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있는데요. 만약에 라이퍼슨이라면 right 그 엔젤 투자를 도와주신 분이 정말 사업이나 네트워크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면 엔젤 투자는 사실 사업의 성패를 50% 이상 바꿔놓습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는데 똑같이 어, 똑같은 사업을 한다. 비슷한 수준의 팀을 구축을 했고 그런데 만약에 A는 어, 실제 주주들 중에 엔젤 투자자가 또 10%가 있어서 외부적으로 네트워킹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B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여태까지 간접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엔젤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액티브하게 어 네트워킹을 하고 초기에 활발하게 외부의 지원을 받았던 회사가 시드나 시리즈 a 까지도 쉽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엔젤 투자자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때 엔젤 투자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엔젤 투자 하시는 분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엔젤 투자를 한 경험이 있으면 좋고요 가장 베스트는 엔젤 투자를 했는데 엑시까지 해보신 분이 좋습니다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하세요 저분은 이미 돈이 많은데 너무 많은 지분을 요구를 한다. 근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분이 그런 엑스퍼티인가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회사에다가 기여를 할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가끔은 그것을 이제 방어적으로 생각해서 안 받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실은 사업 속에서는 여기서부터 만드셔도 됩니다.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목표를 정하셨죠 그 다음에 팀이 생겼죠 뭐 엔젤 투자자까지 만나면 어 팀이랑은 매일 대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젤 투자자 분도 가능한 많이 만나시면서 사업 소개서를 이제 보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번째 ir 덱이 나와야 되는데 이 ir 덱을 대표님들께서 혼자 만들어 놨다 팀을 구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미 코파운딩 멤버에 대한 의견은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회사는 이미 시작부터가 사실은 균열인 건데 왜냐하면 같이 만들지 않은 의견은 그 코파운딩 멤버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려지기 시작하면 떠날 명분이 됩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어.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의 논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초창기의 IR 자료일수록 코파운딩 멤버가 함께 참여한 자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투자 환경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 6개월 전부터는 투자자 태핑을 시작하시고 IR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6월에 투자를 받고 싶다. 그럼 1월엔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이 만약에 6월인데 투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도 타임라인을 12월까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이게 조금 그래도 루즈한 타임라인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초창기일수록 투자자분들을 어떤 투자자를 만나냐에 따라 회사가 앞으로 갈수 있는 그 가능성조차도 바뀌기 때문에 초기일수록 시드나 시리즈 A일수록 오히려 투자를 준비하는 기간을 길게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기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투자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어떤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을 때할수 있는 모트, 모든 네트워크나 레퍼런스를 동원하셔서 그 VC분들로부터 투자 받은 회사 또는 다른 VC분들의 생각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좋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해서 그냥 투자를 받았다가 알고 보니 뭐 다른 투자자는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셨을 수도 있고 그냥 직관적인 비교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도 어그 투자자분들의 어떠한 본인들의 추구 방향 자체가 예를 들어 어떤 주목적 펀드가 있는데 매칭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매력은 못 느꼈으나 투자만 해주고 2차, 3차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미흡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실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사실 잘 못했던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팁스를 못 받았습니다. 초기에 너무 일찍 잘 투자를 해주시는 바람에 팁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런 활동을 하진 못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팁스나 또는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스타트업 초기 자원금은 무조건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이 초기 지원금은 돈에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일단 주식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vc 로부터의 투자는 주식에 대해서 신주 발행 이든 구주든 드려야 되지만 정부 지원금은 대부분 주식을 요구하지 않죠 그리고 일종의 무상 지원금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성의신 어, 성 성의 성 여러분들 성실하게 이제 사업에 임하셔야겠지만 그리고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은 정말 엑스퍼트가 많아져서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부 지원금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의 그 곳곳에 있는 실무자들을 보면 네트워크도 정말 너무 좋고요. 그분들이 해결해주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업적 조언도 그렇고. 자, 이제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뭐 10억이든 20억이든 작게는 3억, 5억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한숨을 벌써 돌리세요. 아, 투자를 받았으니 사업만 하면 되겠구나. 어떠한 스타트업도 제가 볼 때는 시드나 시리즈 A만 받아야 되는 스타트업은 없고요. 그럴 스타트업이라면 둘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장사나 사업에 가깝죠. 기존 방식의 사업. 어, 그렇지 않고 시드나 시리즈 A를 받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다음 스케일업을 위해서 b c 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 자금이 들어왔을 때부터 생각하시고 재무적 계획을 세우시고 또 다음 IR을 위한 준비를 하시기를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초기 스타트업을 제가 생각할 때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나 스텝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 저희 회사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받았었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사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는 이제 정규직이 40명에서 5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인데 이제 연매출은 회계적으로는 1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실제 투자를 받은 총액은 약 62.5억인데 정부지원금이라든지 여러가지 또 투자 관련해서 받은 돈 포함하면 한 80억 정도가 회사에 여태까지 자금으로 융통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처음에 16년 9월에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어, 3개월 후에 캡스톤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시드로 받았던 10억이 이제 최초의 투자금이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엔젤 투자자분이 한분 계시긴 합니다. 한 1억 정도의 초기 자금을 넣으신 분이 계신데 어, 이분께서는 이제 지인이셔서 어, 자금적으로 초기에 도와주고자 하셨던 부분이 되게 컸고 네트워크 베이스에 약간 SI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엔젤 투자자분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펀딩 받은 게 이제 시드로부터 약 1년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한 18년 2월에 저희가 캡스톤에서도 다시 해주셨고요. 그 다음 포스코 기술 투자, 서울 투자 파트너스, ES 인베스터 이렇게 네 군데에서 27.5억을 또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제 시리즈 A인데 사실 시리즈 A를 저희처럼 유통 소비재 쪽의 이커머스에 어떤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생산까지 해야 되는 회사 치고는 조금 작게 받았습니다. 제가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게 너무 사업이 자신 있었고 크게 투자를 받는 것이 오히려 회사의 지분가치의 다일루전 측면에서 나중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 그게 좀적정시에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조금 발목을 잡은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로부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후에 시리즈 B는 아닌데 브릿지로 가이아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또한 20억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스탠드라는 회사를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저는 그 이전 직장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레퍼런스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뭐 레퓨테이션도 너무 안 좋고 없어진 회사이긴 한데 옐로 모바일이라는 회사에 제가 이제 잠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근무하면서 M&A 된 P투자 회사로 제가 참여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정규직 채용이 되었고 반대로 회사를 스피노프에서 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 자회사가 이제 의류 관련 커머스 기업만 모아서 상장을 하겠다는, 별도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회사였는데 그때 제가 그 새로 설립한 회사의 코파운더이자 CSO 이사로서 직접 투자 유치를 돌아다녔고 그때 V시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많이 만나서 DS, DSC, LB 등으로부터 총 85억을 유치를 직접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옐로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감을 가진 부분 때문에 팀원들과 나와서 차린 회사가 이스트드고 근데 그때 경험을 레버리지 해서 새로 설립한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V씨 분들의 네트워크나 제 레퍼런스를 아시는 분들이 초기에 투자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의류 기업이 돼도 초창기에는 투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투자를 받고 나중에 스케일업 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뭐 어느 기업이나 당연한 과제이긴 하지만 원가를 절감하고 해외에 다 판매루트를 개척하고 사실 이런 것들만으로는 투자자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전 회사에서 짧은 시간 내 85억에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었고 물론 옐로 우 라는 이름이 뒤에 있는 게 가장 컸지만 그럼에도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한 m&a 하고서는 총 2년 동안에 한 300% 정도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 제가 나오기 직전에도 회계적으로도 거의 500억에 가까운 매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창업을 해도 금방 그렇게 궤도에 오르겠다고 믿어주신 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저 장표는 실제 시드 때 썼던 장표를 그대로 그냥 옮긴 건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제 레퍼런스를 증명하기 위한 그 팩트 베이스의 정량화된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한 장이긴 한데 저걸 이제 20장 가까이 만들어서 트랙 레코드로 제가 했던 일,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기업에 기여를 할수 있었고 그것을 제가 직접 창업해서 제 회사로 한다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 조금 더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이 그리고 저희 회사가 초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죠. 어,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은 팬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업종에서의 똑같은 방식을 더 잘한다는 것으로는 사실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게 저희는 조금 유니크한 케이스였긴 했지만 비즈니스를 과거에 확실하게 했던 어떤 레퍼런스, 20년 동안 사업을 했던 구루 같은 존재가 나와서 본인의 뭐 반도체 회사 같은 특히 테크기업 하신다고 하면 당연히 투자가 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특히 스타트업은 아직은 20, 30대 청년분들이 좀 창업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 시장을 독점할 수 있을 것 같은 또는 나중에 가서 시장집에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그것을 바, 바잉을 할지는 이제 투자자들의 몫이기도 하고 그걸 발표하시는 창업자의 몫이기도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있어야 사실은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똑같이 절반 정도의 중요성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력적인 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혼자서 창업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은 저는 뭐 제가 VC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도 도와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도와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혼자서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기업을 크게 점차 유치하고 성장하게끔 도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애초부터 파트너가 없고 파트너와 함께 할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과연 스케일업 하는 게 가능할지는 그냥 제가 가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v c 분들이 초창기에 투자할 때는 팀을 진짜 많이 보십니다. 이건 v c 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좋은 팀이 꼭뭐 서울대 카이스트를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좋은 팀이란 어, 그들 간의 유대관계가 있는지도 사실은 중요할 수 있고 과거에 동일한 경험이 있는지가 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여러 명이 포진해 있는 것이 초기에 투자를 받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그렇게 장표를 길게 준비하진 않았는데요. 어, 초기에 스타트업이 투자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펜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수행하기 위한 팀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 분들 그리고 뭐 투자를 BC 이상 어느덧 상당까지 시키신 스타트업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만나서 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